어, 안 내려가면 되거든? 하하하하! <웃음> 피해주고, 어, 주강! <주공>! 도망간다! <웃음> 와, 이거 진짜 사기네! 도망가는 게 너무 좋은데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파이어로입니다 자이 파이어로로 사용할 스킬은 공중날기와 밑으로 차지, 제비바라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입 물건은 도움베리어, 예리한 손톱, 가벼운돌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어 탈출 버튼까지 추천드립니다 자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서포트 메달 이런 식으로 들고 갈 거고요 브라운 탑 레벨, 레드 1레벨, 허플 1레벨 이렇게 세가지 효과 들고 가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맵이 바뀌고 나서 과연 파이어로가 얼마나 좋아졌을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파이어로는 좀 아, 라인 가는 거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약한 애들이 이게 왔다고 아맛있는 거. 자, 빠져서 위에 거다 먹을게요 자 좋아요 잠깐만 봐, 얘하 어쩔 수 없었다 먹었죠? 자 위에 거다 먹고, 요거 먹고, 아 괜찮아. 몇점안 돼, 몇점안 돼. 이거 먹혀도 상관 없어. 왜냐면 앱 소리 올 거거든요. 나이스! 초초초초초초초초초 쵸쵸 <웃음> 쵸쵸! 일로 와! 어디 가니? 나이스! 자 제비 반자골 들어갑니다. 자, 어차피 좋은 거 잡고 죽어. 나이스! <웃음> 어딜까? 이들 까불어. 오빠 아, 요로가 이제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잠만보가 잡아줘야 돼 나이스 나 도망가! 안 죽는데? <웃음>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못 가지 일단 대비관을좀 한번 써보고 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순식간에 폭딜런 넣기에는 생각보다 준수한 편인 것 같다 데리 가자! <웃음> 하나 둘 찍고 이게 이제비반환이 나쁘진 않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게좀 괜찮거든요, 지금? 피했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디갔어! <웃음> 아, 이게 파이어로가 좋다, 지금! 궁극기도 너무 빨리 쳐. 위쪽을 여기서 살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암살자입니다, 여러분. 안오죠? 그런 목걸이 오야지어떻게 안오 아, 목걸이 들어가야지! 우두 갈까? 제가 군기 서더 끄집어내고, 하나, 둘, 셋, 죽었어. 안 내려가면 되거든. 피해주고, 어 죽었. 됐다, 지금. 나 빠졌다가, 이거 위험합니다. 네, 좋아요. 일단 제 느낌이 어떤 정도로 좋냐면 예전에 이 지형지물이 조금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도망칠 때가 많아 그래서 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망간다! 와 이거 진짜 사기네 도망가는 게 너무 좋은데요? 나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제비 반환이 아니라 다른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정은 안 왔어요 네 카정은 안 왔으니까 이 정도만 할 만할 거고 그리고 일단 충분히 빠른 레벨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트로 차지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꽝! 아이고 아까워! 어, 나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아주 좋은 갱이었어요 공중 날기 섰을 때는 어, 니트로 차지가 더 좋지 않나 자 이제 다시 엉글 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굉장히 잘했어 못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공중 날기 찍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 날기에 아주 좋은 게 무엇이냐 아, 이렇게 벽이 막혀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도망가겠다 도망가겠다 어우 갑자기 아저 먹었으면 됐어 배사 어, 먹었으면 됐어 거의 시급했네 자 먼저 일단 우리 아군들이 편하게 에지의 날개를 먹을 수 있게 저는 위쪽으로 올라와 주록하고요자 들어갑니다 피카츄 있으니까 <웃음> 이거를 막으면 너는 안될 걸. 자 위로 올라갔다가 아, 아까워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죽어! 어빛까츄 주겅! 우디가니! 브레이브 보드! 아공정날이키 도망간다! 어 개리했다! 맛있쩡! 아 진짜 잘했어 이거 나이드 대박이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도주에도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이 공격하는 것도 파이어로 자체가, 제 생각에는 공날이든 브레이브버드든 뭐 나쁘진 않은 포켓몬이라서, 파이어로가 굉장히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만큼의 그 폭딜은 나오지는 않는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더 무난한 것 같다. 이 정도 데미지면 아주 준수한 편이에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짜잔하게 이 벽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이 짜잔한 벽이 있기 때문에 파이어로가 좀더 좋아 보이지 않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벽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레지에 이렇게 나오니까 다 됐고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하 아니 우리 팀다 어디갔어? 아 저건 뺏겼다 아니 왜 밑에는 올라오진 아 올라오질 않냐 아나 이제 일단 먹고, 먹기만 먹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밀어낼게요 아주 와줘 제발 아 진짜 미치겠다 공중 날기 플러스 찍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은 바로 레이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레벨 14레벨을 찍어놓을까? 아 근데 네, 쟤네들이 이쪽으로 올것 같지는 않고 있고 이 위쪽에 있는 거 그냥 킹번들을 싹싹 쓸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제 위쪽에 아래쪽 특수 포켓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오자마자 5초도 안 돼서 사라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저거를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을게요. 일 저는 풀좀 챙겨서 레벨업 빨리 하고 레쿠자 노려야 되거든? 이제? 자 레쿠자 노리다 지금 1 5레 거의 다 됐죠? 조별 다 죽어있냐 여기도? 나 피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우리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마이맨, 마이맨, 마이맨. 이거, 백도, 우리, 백도, 백도.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나 이쪽에 지금 레코드 못 먹어, 못 먹어. 아직 생존하려면 시간 남았고. 나이스! 좋은 선택이었다. 나 분명 이쪽에서 마이맨 올라올 거거든?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나이스. 좋았습니다. 꼴안 넣어도 돼요? 야, 그렇지. 어어, 나 여기있다. 여기있어요. 뭉쳐야 돼, 뭉쳐야 돼, 뭉쳐야 돼. 뒤에 마기라스. 나이스! 먹었다! 오구 맛있죠? 어구 맛있죠? 아! <웃음> 죽었다! 레이스 네, 됐어! 먹었으면 됐어? 어, 그래 레쿠자 먹었으면 이긴거야? 와파이오로 캐리야 이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 나쁘지 않았어 자 이번에 파이어를 해봤죠 자, 개인적으로 파이어로는 제비 바란이든 니트로 차지든 큰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중날기를 누른 것부터가 온 맵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리자온 궁을 한시로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도망갔다가 아니면 긴급으로 난입했다가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중날기가 너무나 좋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해본 공중날기 파이어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감사합니다.